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따로입니다. 네. 아 내가 자꾸 남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 구별해서 해, 한다 해놓고서 실제로 리딩에 들어가면 카드에 너무 몰입이 되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 남자 여자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 그 사람이라고 칭할게요. 음, 보기 편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리딩에 몰입해서 어,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면 보는 쪽이 무조건 나고 상대방이 그그 그 사람입니다. 남자가 봤다면 어, 상대방이 무조건 내가 뭐라고 하던 어,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봤다면 상대방이 누가 되던 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거예요. 뭐 이성이 지금 현재 딱히 있던 딱히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어, 과거의 사람도 될수 있고, 현재의 사람도 될수 있고, 미래의 사람도 될수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사랑을, 어, 주제로 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 갑자기 그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왕의 남자에서 보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이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예요. 어, 오늘 주제가,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너의 사랑은 어디를 헤매니? 그 사람의 속사정. 음. 네. 지나간 사정도, 되, 아, 사랑, 아, 사랑도 되고, 현재의 사랑도 되고, 미래에 올 사랑도 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네 개를 뽑아냈는데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너의 사랑은 어디를 헤매니? 어, 너의 사랑은 어디를 헤맬까요 음. 어디 봅시다 어 여기는 아 이거 기다리는 적인가요 이게 뭘까요 아니면 음 제외를 했던 분뭐 제외하신 분인가 어디 봅시다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너의 사람 어딨냐 라고 봤을 적에 어디 봅시다 음. 이게 좀 바뀌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게 현재가 미래거든요. 어.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음. 아. 이게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나, 나도 세상 살아보니까, 아, 인연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꼭욕 같죠? <웃음> 인연하니까. <웃음> 그래서 인연인가? <웃음> 어디 봅시다. 음. 아. 여기는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했던 거예요 어, 한번 헤어졌다가 재회를 했었던 커플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런 거지 음, 그 나, 나한테 어, 나에게 연애 세포를 되살아나게 해준 사람과 어, 연, 어, 연애를 했었을 수도 있고 음. 그, 관계는 좋았었던 걸로 보여요. 어, 좌우지간, 어, 우라지간, 어떻게 됐던가. <웃음> 우라지간. 아니,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라지, 우라지게란 말을 되게 잘 써서. 그게 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습관이 돼요. <웃음> 이게 자꾸 나와. 이게, 그때는 이게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암튼, 음.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왜냐면 여기 과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출를해 놓고 보는데, 어, 이내 죽었던 연애 세포를 그치 누군가가 와서 나, 나, 나한테 사, 어, 이렇게, 사, 이렇게 연애 세포를 부활을 시켜줘 놓고서, 어, 부활을 시켜줘 놓고서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면, 어. 다시 만나서, 재회를 했는데, 어, 나는 진짜 알콩달콩하고,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사귀었던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사귈 수, 음, 아, 안정적으로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시 재회를 한 커플일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재회를 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음, 참 힘든 일이 많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왜 힘든 일이 많냐 라고 하면 아니면 이 제외하는 순간까지 힘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암튼 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헤어졌는데 어, 이 사람이 계속 내그 문을 갖다,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둥기면서 음, 간을 봤다 그래야 되나 내 의사를 갖다가 떠봤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만나게 된게 아닌가 싶어 음 다시 만나게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던 연애서프를 누군가가 똑똑똑똑 일깨워져서 뭔가 다시 어내 마음에 그치 어떠한 바람이 불게 되지 않았었던 건가 둘중 하나예요 음왜냐면 응? 과거를 안 뽑았으니까.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되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스타트는 좋았던 것 같아. 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스타트가 아니라 라이트한 거 있죠. 어. 경쾌하고 라이트하게 스타트가 됐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저기 뭐야 이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나 마, 여러분들의 이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아직까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는 상당히 깊었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그런 거지. 감정기복이 조금 더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은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동안에 아니면 죄에서 다시 만나는 동안에 뭔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발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한발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게 연속이 아니었나. 제자리 걸음의 연속? 음, 뭔가 하고 싶어도 뜻이 안 맞고, 이걸 하고 싶어도 뜻이 안 맞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어, 그냥 요동을 친다, 그래, 어, 요동을 치는 게 아닌가. 어 뭐, 슬럼프에도 빠지기도 하고, 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드는 거지. 내가 어, 과연 잘만나 아, 잘, 다시 만난 게 잘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만약에 제가 아니라면 내 연회 세포를 부활시킨 게어 이게 잘된 건가라는 거죠. 음. 어디 봅시다. 왜 그럴까? 왜? 왜? 뭐그 교과서대로 하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롱디라고 나오고. 음. 교과서대로 하는 거고 뭐 그래요. 음, 롱디여서 자주 볼수 없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간간히 본다라는 어, 것일 수도 있고 음, 뭔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음, 아, 이게 간간히 본다라기보다는 음, 어떠한 그 새로운 관계의 그 구, 어떠한 출발점, 어떤 시작은 만들어졌지만. 그 시작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음, 그거의 연속이 아니었었던가 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자꾸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어,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다시 만나서 시작할 때든 아니면 연애세포가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내 내가 그래도 어떤 희망을 부풀어서 이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두고서 만난 것 같은데 지내면 지낼수록 이 가능성이 멀게만 느껴지고 힘에 부딪히고 이렇, 이렇, 이랬던 게 아닌가. 음,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음, 맞아요.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좀, 좀, 어. 좀 심사숙고한다 그래야 되나? 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심사숙고하는 건지 여러분이 심사숙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카드의 내용상 볼때 여러분의 사랑이 이 사람의 사랑보다 더큰 걸로 봐서 꼭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일 수도 있지. 근데 이 마음이 꼭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은 그... 막연하게 어, 누군가가 그리울 때 막연하게 누군가가 그리울 때 음, 때마침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귀었는데 그것이 제외든 뭐든 상관없이 사겨 다시 뭐재회라면 다시 만난 거고 어, 만약에 새로운 사랑이라면이 사람을 만난 건데 내 뜻과 같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 어, 무게 차이가 조금 난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음, 무엇이, 그까내 그러니까 꿈이나, 이... 내 동경하는 꿈하고 이상이 있잖아요. 내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품어왔고 간직했던 그 마음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액션이 너무 차이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음, 그 나만의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거죠 그 노래 있잖아요 처음 만난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라는 것처럼 이게 이 사람의 눈빛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 바람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다다라지 못 거기에 미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런 건지 그거를 갖다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이 막, 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 과연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마음보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마음이 너무 작다, 그래야 되나? 어, 이게, 이게 차이가 너무 진다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진다. 음. 이게 남녀간의 마음이 같은 무게면 어떨, 어, 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너무너무 차이나는 이 크기의 마음의 크기 때문에 실망감을 어, 실망을 한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재해라면 재해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어, 연애세포의 부활보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할 때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뭐라고 추정하면 은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 들어주는 척을 한다는 거지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이 사람이 또 자기가 뭔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라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돌본다라는 뜻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인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배려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 제한적이고 어 이게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과는 굉장히 거리, 거리감이 거리 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다 음, 슬프다라는 거예요 따지 봅시다 음, 아직도 계속 슬퍼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이 카드에서는 참 특이하게 음, 여러분의 마음만 굉장히 많이 나와. 어.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이 사람이 여러분을 더 어, 돌아봐주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몬다 그래야 되나? 아 그것도 못 참고 어 저기만 참아. 어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죠. 그것도 못 참아. 뭐 다른 다른 사람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도 살아. 어뭐 이런 식인 거죠. 어. 너무 이 사람은 그 남녀간의 마음을 갖다가, 남녀간의 마음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푸는 게 수학 공식처럼 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라고 봤을 때는.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사, 에,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난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사귀게 되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마음의 기울기가 너무 나니까. 음. 그리고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더 어, 나한테 마음을 더 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너하고는 음, 그러면 나는 너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죠 왜 유난을 떠는 건데 어 다들 그렇게 하고 연애를 해 그런 거죠 어떻게 그, 어,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한 건가요라고 묻는다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이 이런 거였었는데 음. 여러분이 이게 제외든 뭐든 상관없이 연애 초에는 누구나 다 달달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왜 누구나 다 달달하냐 면은그 연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잖아. 호, 연애 호르몬이 그냥 막펌프질을 하는데 달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연애 초에 그 호르몬이 막 분비될 때하고 지금 익숙해져갖고 호르몬이 들라올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대로 이렇게 오라 왔는데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연애 연애 초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그 호르몬의 장난이거든 우리 우리 그뭐 의학 잡지나 뭐 컬럼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연애는 호르몬의 장난이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호르몬 분비가 덜 됐었던 것 뿐이에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 거는 맞아요. 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귄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분비가 다 끝나갖고 이 사람 원래 캐릭터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만족하지가 않았던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 그 마음을 갖다가 알아, 그, 여러분은 그 마음이 먼저거든. 어, 이 사랑의 3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음, 사람의, 사람, 행복의 3대 조건. 사랑, 사랑, 돈, 건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돈이래요, 돈.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은 그 행복의 사, 에, 3대 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 여러분한테 이 행복의 3대 조건, 제일 으뜸은 여러분들은 사랑이고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그 박자가 좀 다른 게 아니었어 아니었었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 여러분을 놓고 후루룩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랑 그냥 맞아요. 사랑했어요. 응, 사랑했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헤어졌다라는 거지 음, 한번 헤어졌고 그래서 다시 마, 그렇게 하고서 다시 만나게 된게 아닌가 음, 맞아요 어,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의 축소판이네 이거의 디테일이 이건 거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 어, 그래서 재회를 한게 맞네 음, 만약에 재회를 안 했더라면 어, 재회할 확률이 참높 라는 거예요재할 어, 확률이 높아 음.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은 음, 조만간에 이거는 ing 라고 보고 음, 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그럼 미래에는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음, 이 관계를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재회를 했을 적에 음, 제, 제외를 했을 적에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된 관계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정된 관계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 인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왜요라고 한다고 라 하면 음, 이 사람은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좀더 냉정하고 여러분의 사랑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그거를 갖다가 그 다름을 견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또 요구하면 또 떠날 수 있어요. 음, 또 떠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참고 인내해야지만이 이 관계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거지 자신이 없다 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어,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어, 경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음, 경쟁자가 너무 많다. 어, 어쩌면 과거에도 헤어졌을 때도 똑같은 이유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너무 기계적인 그런 마음, 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관심 있게 보는 이성들의 그 눈들이 그 눈깔들이 너무 많아. 어. 완전 쌍라이트를 켜고 보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견제해야 된 견제해야 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어. 저게 뭐라고 뭐라고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음 듣지 않아이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음. 그리고 어쩌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던가 토를 단다거나 그러면 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탁 쳐다보면서 좀 하면 그런 거 있잖아. 그만하란 소리지. 어. 길게도 얘기 안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원래 연애 초에는 다정해. 어. 근데 이 사람 성격에 그렇게까지도 다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에 반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지 내가 내네 발등 찍었네.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때는 그게 이렇게 매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건 매력이 아니고 내네 발등 찍은 거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음. 이해합니다. 어, 원래 반할 수밖에 없어. 어, 반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야. 어디 봅시다. 네.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홀드를 하려면 정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 만인의 어 만인의 이 연인이라 그래야 되나 연예인 연예인도 아닌데. 음. 이게 이걸 본 여자 이걸 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만인의 사람이라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때는 내가 그랬잖아. 연애는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연애 초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진짜 어, 꼬시기려면 무슨 수를 못하겠어 그리고 그때는 눈에 다콩깍지가 끼기 때문에 다들 그런다니까. 음,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콩깍지가 다 벗겨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재고해보는 게 아닌가 재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어, 신중하게 생각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왜? 그렇잖아요 나, 연인이란 뭐야 나만의 연인이어야 되잖아 만인의 연인이면 뭐야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만인의 연인이라고 연예인, 연예인도 아니고 음. 그래서 어쩌면 은 여러, 여러분이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힘든 관계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어, 그럼 여러분들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음, 이 사람이 그거 갖다가 돌아봐주냐. 이 사람은 그거 돌아봐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관상 보기는 너무너무 잘 나간다고. 아이고 소리 때문에 끊다 가니까 하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어, 일단 계속 이어서 갈게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친다 아, 참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진짜 많이 사랑하나보네 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힘들면서도 가는 것 같아 어. 힘들면서도 간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만인의 연인이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괜찮아. 근데, 근데 실제로, 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은 아니야. 음.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는 힘들게, 힘들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 고요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고요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험난한 파도로 이렇게 노를 팍 쳤잖아요 노를 저는 게 어깨도 아프고 막 물도 다 맞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를 갖다 딱 이렇게 놓고서. 아, 내가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데 이 노를 져서 무엇하리요? 어, 이거 있잖아. 어, 그런 거지. 노를 안 져도 배는, 내가 아무리 노를 져도 파도가 너무 시게시게 불면 파도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노를 아무리 져도 노,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 아무리 노를 진다 해도 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놓는 것, 같은, 아, 놓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더는 이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어, 맹목적으로 이 사람한테 안 하는 게 아닌가. 어, 결국에는 이게 여러 분이 이걸 갖다가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너무 힘들지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노력이 너무 너무 많이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큼 많이 했냐 그러면은 마음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놓고 뒤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어 이거는 음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뒤돌아서겠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뒤돌아설 이유는 없지 왜? 라고 하면은 이, 이만큼을 갖다 누가 참아주냐고 이만큼을 어. 이 카드에서는요 이 여러분의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한 카드는 많이 안나와 다 여러분에 대한 카드가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까지들만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눈물겹다라는 거지? 어, 눈물겹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눈물겹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이 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 어떻게라고 하면, 과거에는 수동적이었다면, 어, 수동적이었다면, 음. 앞으로는 좀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 할 것이다 라는 거지 왜냐면 뭐, 그처럼 아무리 노를 줘도 티가 안나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파도가 막 이렇게 부니까 아무리 노를 줘도 배는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티가 안 나는데 뭐하러 노를 젓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이럴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음, 다투게 되는 게 아닌가 어, 다투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음, 어, 다투게 된다 왜 다투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목소리> 여러분이 이때껏 한 노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거라 그러니까 무슨 FBI 요원이, <웃음> 뭐, 그런 거, 그림 나긴 는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 관계는요, 여러분 마음과 같지 않아. 이 사람의 마음은, 음, 당그뭐 그런 거 같아요. 사, 군중 속에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이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군중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저기 막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그잖아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군중에 있는 사람 어,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이 이게 내 사람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어 저기 막 다음 이 시간에 <웃음> 벌써 이게 30분 27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다 이거죠 제가, 제가 매일매일 라디오 타로 잖아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어, 또 나오지 투비컨티뉴 어, 이이큰 이 타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연애사는 계속 어, 투비컨티뉴 어, 제가 다 리딩을 해드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내 어,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치 여러분의 사랑은 우리 둘의 보금자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군중을 향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참고 또 참고 가슴이 터져나갈 때까지 참다가 결국은 어, 여러분의 노력을 갖다가 돌아봐주지 않는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끝난다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어,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어,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너의 사랑은 어디를 헤매니? 도대체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야? 어디 봅시다.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어이구 여기도 이거 이거 이게 왜 이러죠? 음. 이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인지. 네, 가 액면으로 나온 거는 믿을 수가 없지. 어제 이 스프리가 무엇인지, 여기 이게 이게 뭘까요? 어 액면으로 보면 어 나한테 다시 달려온다. 어 그래서 새로운 어 마음이 시작된다. 그럼 이게 뉴펜가 아, 아, 뉴펜에 구펜가요? 어 재회라는 건가요? 어디 봅시다. 음. 사랑의 결실을 두고서 이 관계가 어, 어, 헤어진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데 어그 저기 막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진부진했던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음, 재회라기보다는 뭔뭐 뭔가 지진부진했 지진부진했던 사람 어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너와 나의 뭐 이게 썸이면 썸이고 사랑이면 사랑이고 그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갖다가 어 다시 이으려고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 어 이건 헤어진 카드는 아닌 것 같아. 음. 아직까지는 헤어졌었다는 게안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헤어졌었다라는 거면 그런데 이거는 헤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다시 이어지는 음. 과거에 맺지 못한 음. 사겼다 헤어진 거하고 맺지 못한 건 다른 거예요. 호감이 있었었는데 어떤 어떤 일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스르르 인연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이어지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그래서 하, 어 저기 뭐 하나의 감정이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죠. 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음. 아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니까 이게 꼭 사귀는 게 아니었, 에, 이게, 이게, 제외라고 아직 언급하지 않으니까, 어, 사귀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귀기 전에, 그니까, 러 그, 우리가 선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내, 내 그, 신상을 갖다 딱 넣어주면은, 여자들 리스트, 남자는 남자들 리스트 이렇게 쭉 주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물망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 어 뭐, 확실히 결정에 사귄다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뭐,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이 많았던 사람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예 그냥 그런거지 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안될수 있었는데 왜냐면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왜냐면 중간에 어, 깜빡이를 갖다가 안 키고 어, 어, 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이게 될라 그러면 안 되고 될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랬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카드를 더 뽑아야 하는 거니까. 음. 맞아 그런 거 같아. 어, 경쟁자가 많았던 게 아닌가. 연적, 어, 연적 같은 거. 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두 사람이 둘다 마음이 어, 둘다 마음이 있었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인연이 쉽게 맺어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된 거죠? 음. 그런 거 같아. 둘다 마음은 있는데 이게 중간에 깜빡이를 안 키고 계속 그 그거 있잖아. 남그 남자든 여자든 어, 그냥 계속 그, 그 뭐지 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좀 괜찮아 보이니까 가, 가가지고 어, 저기 뭐야 혜미야 어 저기 뭐 오빠랑 뭐밥먹으러 갈래 그러면 아 우리 찰스씨 우리 어, 저기 뭐야 뭐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뭐 이런 거 어, 극장 갈래요? 어. 거기서 뭐뭐뭐 거기 무슨 감자 뭐가 뒷담 버터가 감자 버터구이 맛있던데 극장에 감자 버터구이 다 맛있지 뭐 그극장만 맛있냐? 암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를 갖다가 자꾸 이제 이게 될듯말듯될듯말듯될듯말듯 듯, 듯 듯, 듯듯 하고 자꾸 일이 터져버 그니까 될라 그러면 일이 터져서 안 되고 될라 그러면 일이 터져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갑다 하고서 그냥 내려놨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 응 음, 내려놨었던 관계 그리고 어, 또 서로의 마음이 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은 거지 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남제 삼자의 눈에는 다 보여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있으면요 안 보여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숲 안에 들어가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저기 막 이미 수반에 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숲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앞에 있는 벌레가 보이고, 이끼가 보이고, 전체 숲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쌍방이 저기 막 지름길을 놔두고서 좀 새끼로 이렇게 막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만나는 게 아닌가? 음 돌아, 돌아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은 어... 어, 저기, 막,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 그런데, 이렇게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만나는데, 이게 왜 이러지요?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쉬워? 어. 그런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해서 그래요.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음,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딱 하고서, 아, 이거 이제, 상황 판단을 해가지 탁탁탁 해야 되는데, 둘다 이게 감성이 넘치다 보니까, 어, 좀 감정적이 되는 바람에, 어, 아, 기분 나쁘잖아. 생각을 해봐요. 내, 내가, 내가 마음이 가는 여자, 내가 마음이 가는 남자한테 자꾸 누군가가 찝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거야. 나, 내가 마음이 갔다는 거지. 이 사람하고 커플이란 것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어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일단은 저기 막찐 찜부터 해놔야 된다니까 어너내거이게딱 해놔야지 그냥 마음 마음에만 이거는 솔직히요 남자 잘못이라고 봐어 미안해요 남자분들. 음? 왜냐면 충분히 여자가 이 정도면 사인을 줬을 텐데 그걸 왜못 알아먹고서 어. 그냥 고백했으면 순조롭게 이어졌을 걸 갖다가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둘다 어 저기 막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방해하는 그그 그 저기 호사다마라 그러잖아. 좋은 일에 막아 따른다고 자꾸 막아 끼는 거야 이게 막아. 음. 그런 것일 수 있고,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는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어, 둘중한 사람에게, 어, 그치. 둘중한 사람에게, 어, 다른 이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다른 이성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 뭐, 깊은 관계는 아니고,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어, 쟤네들, 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뭐, 요런 정도의 느낌? 음.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여자든 남자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식으로 쫙 달라붙어갖고, 오해하게끔 만들을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 선생님, 그게 어디서라고 나와요? 라고 하면은, 음, 아직 딱히 나오는 건 없어요. <웃음> 근데 왜요라고 하면은 여기서 딱히 바람 폈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딱히 연인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여기서 뭐 바람을 폈다, 뭐 했다라는 그 정확한 흔적이 나오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일이 자꾸 꼬였다라고 봐 이게 일이 자꾸 꼬였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어,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확실한 관계일 때도 아예 진짜 깜빡이 안틀고 푹푹 껴드는 진짜 상도덕 없는 애들이 있기도 해 그렇지만 이 관계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건 지금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딨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연애에 예, 연애가, 어, 그 뭐지, 이어질 듯말 듯, 말듯, 이어질 듯말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 관계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는 거죠. 음.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어, 이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아 내가 어 그런 거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없어진 거죠 기대감이 없어졌는데 이 관계가 다시 어, 재조명을 받았 받았는게 아, 말이 꼬인다 재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딱히 삼각관계라고 하기도 살짝 애매한 게, 어,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어, 쌍방이 호감 상태에서, 어.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남주하고 여주가 둘이 좋아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냥 팔짱 끼고, 막, 어, 이상한 짓 하니까, 남자가, 어, 어, 하다가 막, 어, 그 여자, 이렇게 자기가 관심 가진 여자,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막, 이렇게, 옷, 옷 옆에서 잡아서 끄니까, 막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옷깃 잡아서 끄니까, 오, 오, 오 미꾸러 가면서 저쪽 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알려주네. 음, 그래서 이 관계가, 응, 음, 맞아. 그 주변에, 음, 저기, 마, 이, 저기, 마, 딱 봐서 이렇게 눈치 까잖아. 눈치 까면 좀 피해줘야 되는데, 눈치 까면 더 달라붙는 것들이 있다니까? 음, 더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어,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는 데 가잖아요. 노는 데 가니까 어 이게 둘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데 이딴사람에딱껴아 오빠 저기 뭐, 뭐 있다 하면 가서 보자 하면서 끌고 가고 어혜미야 저기 좋은 거 있다며 끌고 가고 그러니까 얘는 둘이서 이렇게 있고 싶은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다 그래야 되나? 어 부, 이게 또 이게 사람이 좋으면 쭈뼛쭈뼛하게 돼요. 쭈뼛쭈뼛하다가 그치 내 밖으로 내가 못 챙긴 거지. 내 밖으로 내가 못 챙긴 거야. 계속 그런 게야 어, 계속 내 밖으로 못. 챙기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게요, 아, 어. 결국은 두, 두 사람이 어,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가. 어, 결국은. 음. 그, 이제, 그렇게 방해꾼들 사이에서,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내가 얘를 갖다가 그냥 포기, 포기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극적으로, 어, 극적으로 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이 사람이 말을 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때는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딱 말해버릴 것 같아. 음, 딱 말해버릴 것 같고,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대껏 품어왔던 마음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냐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엇갈리잖아 음, 여기서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루지 못한 어, 이루지 못한 것들 음, 쌍방이 다 아쉬웠던 것 같아 어, 쌍방이 아쉬웠고 여러분들은 한번 이 사람을 갖다 마음에서 내려놨던 게 아닌가 음. 아, 그러고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왜 하고, 왜 말이 하고, 이렇게 생각해 아, 카드가 또 그렇게 나오잖아. 반전의 카드가 나오잖아. 어디 봅시다. <웃음> 음, 맞아요. 근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여러, 이제 여러분한테 밀고 들어오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마음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 그런거 같아 이게 뭐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저런 그런거 같은데요 어, 사랑싸움 비슷한거 그런거 있잖아요 어, 저기 막 해미야 우리 이러지 말고 너랑 너랑 사귀자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걔가 이랬고 저때 어렸다 이러게 되고 그건 이런 거고 그럼 저거는 그럼 그것도 이런 거고 그리고 너도 이랬잖아 난 그때 그거 아니었어 오빠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야 나도 나도 그때 내맘 아니어서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이 이게 그냥 이 과거에 그랬던건다 적게 두고 이 둘이 좋으면은 둘이 가야 되는데 이. 이 상황에 와가지고 그걸 왜 따지냐고 이 상황에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웃음> 이거 되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에 그걸 왜 따지냐고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서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응.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응. 더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응.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왜또 저기라냐면, 이게 뭘까요? 아, 좀 좋게 좀 나가지. 응, 아, 좋게 좀 나가지. 맞아. 아. 음. <웃음> 혼자서 뭘맞으라고 아, 카드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왜냐면 자꾸 반전이 들어오니까 한번 좋은 거 말했다가 아 그런데 좋은 거 말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게다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카드를 다 뽑았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고요? <웃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야 어. 그래, 입대껏, 너랑 나랑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 이거지. 어, 이제 엉뚱한 데다 헛발질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그치, 다치고 이러잖아. 이제, 이제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딴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음,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좀더한 발씩 겨, 이렇게 막 둘이서 뭐 네가 그땐 그랬잖아. 오빠도 그때 이랬잖아. 네가 이랬으니 그랬죠. 나냐 나는 오빠가 이래서 이랬어, 이랬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시간 낭비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이걸 왜 하고 앉아 있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지 말고 이이이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 과거에, 어, 저기, 막,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흘러갔던 너와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써내려가는 게 아닌가. 음. 이건 딱히 죄라고 볼 수도 없어. 음. 어 어떤 오해로 인해서, 어, 오해로 인해서, 그냥, 다른 아, 아닌갑다 아 하고 서로 다른 길들 가던 사람이 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때 일들을 다 푸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상으로 볼 때는요. 요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 알죠? 어, 요거 나왔어. 음, 요거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어, 두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제 그럼 선생님 이게 재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재회의 의미도 없지는 않아요. 재는 없지 않은데 이게 재회가 반드시 옛 연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어. 그러니까 사기 어, 사귄 것도 아니고 안 사귄 것도 아니고 서로가 좋아하는데 엇갈린 사람 엇갈린 인연이 다시 어, 만나서 오해를 풀고 어, 어떤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어떤 오해로 인해서 헤어졌던 남녀가 다시 재회하는 게 2번이에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냐? 7대 3. 음, 그러니까 전 전자 이렇게 저기막 이루지 못했던 어, 오해로 인해서 이루지 못했던 관계가 7이고 제외가 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본 사람이 다 그렇겠습니까? 어, 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번 카드 아, 즐거우셨나요? 이번 카드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하트 막 날리고 <웃음> 알지? 나도 솔직히 엔딩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별한 두번 없이 어떻게 마지막 사랑을 찾아가겠습니까? 내 마지막 사랑을 찾아가는 어그 단계라 생각하고서 아픔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시기를 보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암튼 이번 카드 엔딩이 좋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아또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어, 너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를 헤매고 있니? 응?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응. 어디 봅시다.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응. 이 사람은 어어 봅시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마음에서 내려놓 아, 여러분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도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몰라봤을까? 음. 그게요. 사람은요. 말을하면 몰라.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음. 마음의 형태가 없어서 무엇으로도 변해. 음, 저기 뭐 하트로도 보내고 빗으로도 변하고.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격이 음, 여장부라고 나와요. 음, 여장부. 장부라고 나오고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치 망설임이 없다 그래야 되나 선생님 전아니데요라고 한다면은 아 카드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솔직히 제가요 어 가끔은 카드의 뜻이 이런 게 아니어도 이 흐름상 그렇게 리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딱 나왔잖아. 당당하다. 이거 당당하고 늠름해 보이지 않아요, 여자가? 어. 그런 거지. 만약에 남자라면, 이걸 본 남자라면, 어, 당당하다. 음. 왜 여잔데 남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남자도요, 음간을 가지거나 음의 성질이 강하면 여자로도 표현이 돼요. 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허허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갑자기 나인소드가 팍팍 꼽혔을 까요 요새 여러분 무슨 일이라요 그러니까 그 나인소드가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은 뭐 배신 배반 구설 관제 뭐 이런 거예요음 그런거 어 그런 걸로 지쳐있다 어, 지쳐있다 아이고 막그 저기 막야 그니까 구설 관제 시비가 꼭 인간으로서 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음, 인간하고 같이 살잖아요 어, 인간하고 같이 사니까 인간 인간 때문에 오는 거죠 인간하고 같이 밥 먹죠 인간하고 같이 일하죠 인간하고 같이 뭐해요 어, 저기 뭐또 그, 뭐, 뭐하지? <웃음> 인간하고 같이 놀지 그치? 그러다 보면 뭐 구설 시비 같은 게 인생에 안 따라붙는 시기가 어디 있어요? 다 구설 시비가 다 따라붙지 시기 질투 이런 거다 따라붙죠. 다만 그 흐름이 평해 하냐 너무 평해면 그게 내게 안 들릴 수도 있고 내 운이 너무 좋으면 근데 어쩔 때는 진짜 너무 요란할 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구설 시비가 많아서 잠도 잘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구설 지금 시비 때문에 음 잠도 잘안 오고 몸도 너무 많이 지쳐있다. 몸상태도 좀 안좋은게 아닌가 싶어 음. 기다려봐요 음. 어디 보자 여러분 진짜 이 카드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 너무너무 힘들다. 그 생각도 많다 여러분이 일을 갖다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음, 했다라는 거야. 해, 에, 그래서 했는데 그한 거에 대한 결과는 그, 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결과는 그다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원치 않는 구설 구설 시비도 생기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전 전에 사 전에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구설1이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시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한게 아닌가 그걸 좀 잊, 잊어야 되잖아. 어, 뭘, 뭘 뭐에 하나든 몰입을 해야지 그걸 잊지. 몰입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거든. 어.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 봅시다. 나 이거는 재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재회 제외... 까지는 아니어도 어, 뭐 재회를 한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혹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의 말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혼자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지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전전 전 연인이 이성 문제로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성 문제로 나간 것 같아요. 음.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그렇지만 이성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보다는 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 참 그런 게 그, 여러분 이그 사람이 이성 문제로 가긴 갔더라도 이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이 싫어서 간것 같지는 않은데 음 여러분이 싫어서 간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어, 떠나가면서도, 여러분을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간 게 아닌 듯 보여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성격이 불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거, 꺼져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이 알아서 간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어, 좋아한 게 맞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내가 지금 이거 리딩하면서 댓글을 보는데 어, 새로운 인연 좀 하라는데 아, 왜 새로운 인연이 안 나오고 왜 자꾸 구패가 나오는 거야. 짜증 나네 정말. <웃음> 물론 구패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로지 구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골고루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구패만 나오지? 아참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애를 써요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 같은 거안 왔어요 아직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있어도 여러분한테 쉬 연락은 하지 못할 거야 음. 왜쉬 연락을 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금전적인 손실도 조금 입힌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꺼진 거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알아서 꺼진 것 같다. 알아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서 도망가듯, 어, 도망간 것 같은데. <웃음>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부질 없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성격이 불 같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눈빛으로 보내버린 줄 알았더니 가란 말안 해도 그 눈빛 쫙 쏘아 보면 은 알아서 네 하고 물러가잖아요 난 그런 건줄 알았어요 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네 이 사람이 도망간 것 같아요 어, 야밤도주 한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카드 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계속 마음에 있고, 어나 여기서 내이이 이 줄에서 나오는 것 같네. 이 사람이 간 이유. 어. 근데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아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질없 부질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이 기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확실하네. 금, 어, 이 사람이 어, 금전적인 이유. 하나, 어, 금전적인 이유 아니면은 다른 이성 문제로 어,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 곁을 갖다 떠난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냐라고 하면 좋아한 거 맞아요. 어,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그 원해서 간건 아닌 것 같아. 어, 원해서 간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 음, 그건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속은 게 아닌가. 어, 이 사람도 속은 느낌이 나요. 어,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이게 여자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멀리 떠난 게 아닌가. 음, 멀리 떠났긴 떠났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런거지 음, 여러분들은 부지럽고 부지럽다 더 덥다 어, 더 덥다 참 사랑 참더 덥네 이런거죠 음 맞아 이더 덥다는게 왜이렇게 많이 나오지 음, 더 덥다는게 왜이렇게 많이 나올까 음. 지치고 더덥다라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 마음에서, 그니까, 지금 이 지치고 더덥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라고 봐요. 음, 헤어나오질 못하고,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 뭔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이 일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새, 그니까, 새로운 길에 한 발을 떼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하지 못한다. 왜? 지금 이, 이 사람한테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남아있다라는 거야. 음, 충격도 많고, 어, 그리고 배신감에 바들바들 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 마음은 더덥고 더덥다라고 하는데도 이 마음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복, 복, 복합, 복합적인 마음일까? 참. 음. 이게 뭘까요? 이 카드가 왜 갈수록 이렇게 나오지? 왜 갈수록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뭐지요? 선생님 뭔데요?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옛 연인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음옛 연인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 이 도망치듯 떠난 것 같은데 어, 옛날일이 돌아온다 왜 돌아오나요 라고 하면은 하,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기적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음. 힘든 힘든 건 맞지만 힘든 건 맞지만 음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어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야 되나?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많은 어, 손실을 준 거는 그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 저기 막그 시야가 좁다 그래야 되나? 음. 어디 봅시다.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 음, 어디 봐요. 이게 내가 왜 자꾸 이걸 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 오, 오긴 오는데 어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와서 이 관계가 좀 힘들어요. 어, 힘들어냐면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이게 한 짓이 있잖아.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니까 바다는 주지만 어, 일단은 와서 바다는줬지만이 받아주고서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지낸 건그니까 이거는 봤을 적에 지낸 게 아닌가 싶어. 어, 지낸 게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카드의 흐름사항볼때이 정도의 피해를 입혔으면 이건 동거가 아닌가? 어. 동거가 아니어도 뭐 거의 동거하다시피하거나 어. 뭐 남편일 수도 있겠지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진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 일단은 받아주고서 있다가 받아주고 있으면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든 거야. 어. 너무 뼈빠지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진짜 집중적으로 그냥 그그 거길 때린 거지 이게 이, 이그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 하나를 딱 때려 주시 이 문제를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막 집중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자기 어 그러지 마 무서워 어 그러지 마어 그걸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어 그러지 마 근데 여러분들 신경 안써요 저기만 일단 샤라 조용해 히 너 조용해. 조용해. 나 생각하는데 방해하지 마. 그거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개 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와서 받아준, 받아주긴 했지만, 이게, 이, 이 카드를 보면 법적인 문제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까 여기서 이 사람이 야밤도도 했다, 날랐잖아. 날랐다 그랬잖아. 날랐, 날랐다 그랬으면은, 이게, 그, 피해 정도에서 따라 다, 르잖아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일부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만의 돈이,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사람의 여러분 돈 플러스 다른 사람의 돈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 본의 아니게 도망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줌으로써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이 사람하고 따라온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막, 잠깐,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다야, 그렇게 습니까 심각한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비춰져가지고. 음. 그런 경우가 비춰져갖고 그렇다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아름다운 주제에 왜 이렇게 되냐. 개, 개, 개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다야, 그렇게 습니까 어. 저기, 막, 그, 저기 막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받아주고 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응,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할 수도 있지 응, 그런 거예요. 왜 재조명하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는 받아줬지만 받아줬지만 여러분들이 막 파고 파고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뭐가 보여? 이성 문제가 보이는 거야. 어, 이성 문제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니까 저기 막 그런 거지 입닥쳐 입닥쳐 이렇게 된 거지. 넌 음. 나한테 입입 끝도 입뚝, 하지 말까. 그러니까 너입뻥 끝도 하지 마.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입뻥 끝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음. 맞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 거는 와 이거 말해도 돼? <웃음> 만약 에 여러분, 이 사람 이 온다, 라고, 하 면은 요？아주 음, 크나큰 음 모와 계력이덜 어는 있을수있 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아, 이게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주제에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어, 일부,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그니까, 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럼 나는 양호하고나그 마음의 위로를 삼고서야, 우리, 어, 저기, 막, 이, 잘 해결되기를 빌어줍시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라 하면은, 어,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갖다,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온 거는, 여러분한테 마지막 등을 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숨겨놓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쏙딱쏙딱쏙딱쏙딱 쏙딱, 쏙딱, 쏙딱 해가지고, 걔한테 가서 등을 쳐서, 어, 저기, 빨대를 꼽아서 뭔가를 빼, 빼와, 빼와라! 라고 이 여자가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고, 굉장히 일부. 일부에서, 이, 이 남자가 숨겨놓은 여자가, 어, 이, 여러분한테 가서, 어, 저기 하나, 뭐좀 하나 건져와라, 그랬던 것 같아. 어, 내가 이 사람이 야밤도주 했다 그랬잖아요. 야밤도주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좋아했어.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자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거 갖다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여기다 비춰가지고 요거 갖다 팍 긁어서 파보니까 그치. 숨겨던, 어, 숨겨둔 패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어, 그게 이 남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지. 어, 그리고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여자를 갖다가 뒤에서 조종하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이 사랑의 대화라는 이 저기 탈을 쓰고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러 오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걸 갖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 배신감에 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바들 떨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음 그런 거예요 어, 다는 아니고 어, 다는 아니고 이제 어, 심한 케이스는 그래서 이게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하지 않는 케이스는 그냥 이 사람의 그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들바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갖다가 너무너무 어,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맞지못해서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가고 나가지고 뭔 일이 다시 뭐 그치. 왜냐면 내눈 밖에서 사라져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귀었을지 그거는 그건 모르는 일이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덥고, 더덥고, 더덥다라는 거예요 옛사랑은 진짜 덧없이 흘러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일부 극소수만이, 어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 컨트롤 타워 이 여자, 이 여자가 결국은 저기 막 비선 실세였던 거예요. 비선 실세가 얘를 조종했던 거고, 굉장히 일부, 그리고 나머지 들은 그런 거지. 그,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데미지를 주고 그렇게 떠나간 그 사람이 음 나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 다른 이성이 있었더라 라는 거고 음 그런 거고요 아 근데 어떻게 했던 저떻게 했던 그 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피해 갈 수가 없네 음. 이 카드는 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런 카드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 이 카드가 세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어, 세개 똑같은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라면 더 덥고 더 덥고 더 덥다 라는 거지 어, 더 덥고 더 덥고 더 덥다 음, 덧없는 사랑이라라는 거죠. 아, 그래서 좀 내용을 갖다가 좀이 3번 카드는 뽑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뽑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너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수 있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솔직히. 음, 솔직히. 이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이거는 사람을 두 번, 세 번씩 죽이는 거지. 음, 차라리 나랑 사귀어서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볼 면목이 없어 떠난 거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뭡니까 암튼 음,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마치겠고 여러분 힘내세요 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내 사랑은 여기인데 네 사랑은 어, 어디를그렇게 헤매고 있냐. 어. 아, 나 4번 카드 마지막에서 그게 솔직히 좋아요 구독 소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또 그것만 편집할 수 없어서 그냥 내보냈는데 아, 왜요, 그러면? 아, 4번 카드 솔직 아, 3번 카드 솔직히 너무 그랬어요. 아 미칠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런 리딩 나오면요, 진짜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습관처럼 그, 좋아요, 구독 꾹 눌러달라 그랬지 뭐예요? <웃음> 이거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 이래, 어떡하면 좋아. 야, 이 와중에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암튼. 아, 진짜. 뭔데요? 라고 한번 사보카도 들어봐요. 네4번 카드 내 사랑은 여기 있는데 널 사랑은 어디 있는 거니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요거는 요거는 어디 볼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많다 왜 생각이 많아요? 철 철딱선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아닐진데 왜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그랬을까? 아니면 입이 방정인가? 어디 봅시다. 그런 사람 있어 점잖은데 가끔 한마디씩 하는 게 입이 방정인 사람 음, 생각이 많고 아, 의욕도 별로 없고 의욕도 없어요 어,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아, 그냥 계속 그런 생활에 연속으로 있는 게 아닌가 어, 머리 복잡하고 왜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어.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참이 음. 와중에 또 무슨 마음을 먹는 건지, 무슨 마음 먹고 계세요. 음. 그래, 결심해서 가야 그래, 맘 먹었어. 뭐 이런 거지. 어디 봅시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데, 음. 이게 뭘까요? 음? 뭐, 저기, 마음, 머, 그,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게, 과거서부터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응? 음,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웃음> 그걸 내가 물어보고 앉아있네? 어, 그냥, 리딩의 정석대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 맺는 애, 이제 맺어야 겠다 라고 맘먹은 거지 어. 그런데 이게 뭘까 음, 누군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뭔가 예전서부터 뭔가 생각해 왔던 어떤 새로운 그 인맥의 재구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건데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별로 티가 안, 티를 가안티안 낸다라고 봐. 근데 그 인맥의 재구성이 어쩌면 어쩌면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라 거. 여기서 과거의 사람 나오면 아니 아니야. 아니돼요난 <웃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남, 만약에 남자가 이 카드를 뽑았다면 멋있고 근사한 여자, 여자가 뽑았다면 멋있고 근사한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왜 과거의 사람이 나오는지 난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미치고 팔딱 뛰겠네. 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그게 익숙함 때문에 그래. 어.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이어서 가슴 뛰는 건 없어도 그그 그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보면은 그 노래에서 보면은. 사랑보다 더 슬픈게 정이라고.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이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져도 정든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게 자꾸 구패가 나는 이유가 그정 때문이라는 거거든 음. 이 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음. 그 옛말에도 그러잖아 나은 자식은 버려도 기른 자식은 버리지 못한다 그게 기른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하다는 것처럼 이 사랑보다 이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이정든게 무서운 거야 그 아는 맛이 무섭다는 게왜 쓰겠어요 딱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구패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내 맘속에서는 야, 누, 유, 누패야 나와라 누패야 나와라 하면서도 정작 누패가 나오면 불안하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어. 알아가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정작 깠는데 이 사람이 어, 진짜 제대로 된 패가 아니면 어쩌냐라는 거죠. 암튼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은 새로운 그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건데 왜 이게 자꾸 이 사람이 구패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음. 구패가 아니면, 어, 저기, 막, 그, 그 사귀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저 사람하고 참사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떡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어. 그냥 아쉬움을 남기 채아 인연이 아닌갑다 하던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전 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는 힌트까지만 나왔지 그게 구패라고서 딱 못을 박진 않았다는 거지. 음, 근데 이 그러니까 이게 구패는 구패인데 뉴패 같은 구패 뭐 이런 거죠.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근데 이게 제목이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너 마음은 어디 가서 헤매냐는거 보니까 이건 구패가 맞는 것 같은데.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 나 내게 고백할 사람 같았으면 이거는 내가 어, 그 그냥 그 주변에 알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딱히 그럴 수도 없는 게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어, 맞아. 어. 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떤 그 대화의 물꼬를 갖다가 트는 게 아닌가 꼭 대화의 물꼬를 그냥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어, 왜냐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음, 어떤 음, 그 사랑의 제스처를 갖다가 보낸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망음같서는 꺼져! 음, 이러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그래 일단은 어, 그래, 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 어서 말해 보아라. 했더니, 응. 자, 다시 한번 잘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아 내가 너한테 대단한 사람까지는 안 바랄게, 어, 대단한 사람까지는 안 바랄게.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밥 먹시고, 이, 이 정도 밥 먹고, 차 먹고, 걱정...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꼭, 어, 꼭 다시 사겨 달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재고를 한번 해달라 어, 그래서 우리 전에 못해봤던 걸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제안을 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거, 그런 것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락을 한것 같아요 음 수락을 한것 같은데 이게 무, 이, 이 무슨 일이오? 음, 수락을 한것 같은데 이 무슨 일일까 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이 수락을 해놓고 왜 고민을 할까 음, 그런거가 왜, 왜 수락을 해놓고 고민을 하지 혹시 혹시 혹시 음... 잠깐만 봐봅시다 이 사람하고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락을 해놨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다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든다 라는 거지 음, 그냥 얘기 정도는 할수 있어. 얘기 정도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그, 업그레이드 된 단계로 나가는 거는, 나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다. 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자신이 없다. 왜냐라고 하면, 왜냐라고 하면, 이게 이미, 한 번은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다시 연인관계가 된다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잠깐만, 내가 이거 갖다가, 물론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 어, 이거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하고, 가, 뭐, 다시 재해를 하고 싶다는 맘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너랑 나랑 사랑을, 못다한 사랑을 이루, 이루고 싶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날 사랑하니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음, 그래도 우리가 헤어졌더라도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갖다가 일찍돼 있더라도 기억은 갖다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 카드, 이 카드를 갖다가, 어, 이 내용을 갖다 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나를 좀 기억해 주기 바라는? 어, 그,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잠깐만. 어, 그냥 나를 기억만 하면 되지. 뭘 다시 사겨, 사귀기는. 음. 왜냐면, 이게, 이, 이걸 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내가 만약에 다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져 간다면 내가 얘를 갖다가 잘 핸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머리 크면 말안 들어요. 이, 이 사람 다른 다른 음, 아줌마 배에서 나온 애잖아. 어. 근데 남이 애를 갖다 어떻게 내가 핸들을 해 나이, 나이가 나이몇 갠데 어. 이게 가능해요? 어. 그 저기 막내입 안에든 혀도 내가 깨물어 조정이 가끔가다 실수를 해가지고 혓바 내 혓바닥도 내가 깨물고요 가끔 내 발에 걸려서 내가 넘어져 내 몸도 내가 100%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뭔가 마음을 내가 이걸 다 조정을 할수 이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 과연 내가 이걸 갖다가 어, 얘를 갖다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가 지금 자신이 없어 어, 자신이 없어 그냥 그냥 날좀 생각해줘 이거지 그렇게 뭐 진짜 없었던 일처럼 막 지우지 말고 그냥 나를 생각해주기 바란 거지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힘들잖아 이 관계가 왜 힘드냐라고 하면 아왜 아, 힘든 왜 힘드냐하면 이 사람은 어, 자기 앞가림이 조금 시원치 않지 않나 어,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앞가림을 똑소리 나게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똑소리가 안나 어, 어떤 소리가 나? 떡, 요, 요저 떡, 이런 거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뭘 이렇게 지문하게 못 해. 어, 지문하게 못 하고, 자기 그, 뭐지? 자기 감정에, 그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자면 내 부장이 이렇게 해서 부장이 그냥 다른 일로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 부장이 날았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부장 그리고 부장이 자기가 진짜 일 잘못해서 화내는 건데 아 제가 그때 나한테 억하심정하니까지 혼자서 상상하고 상상, 공상, 망상 그 나중에는 그걸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 못 해먹겠다 때려쳐 때려쳐 아무래도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한테 잘릴 것 같아. 제 때문에 제명이못살것 같아. 막 이런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걱정의 산을 쌓는다 그래야 되나? 음, 아무튼 그런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성격상 또 그거 갖다가 또 마음에 꽉 담아두는 성격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혼나다 까먹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갖다가 지문하게 못하는 거는 그건 일단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핑계고 실질적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 앞가림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저런 것까지 내가 다 이걸 갖다 일일이 해라 마라 그냥 붙어 있어라 막 해야 되는데 남자라면 그런 거지 내가 저한테 그냥 거기 다녀라 어, 그거는 좀 비싸다 우리 형편에 무리다 계속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까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아, 이, 이거 가져가면 내 발등 내가 찍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오지는 않아요 왜 오지는 않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 그래서 약간 기회주의 뭐 좋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라고 하죠. 어. 딱 봐서 아닐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거야. 그 정도 눈치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될것 같으니까 알아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알아서 후퇴를 한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이 굳이 어. 가 이거 안 해도 딱, 눈빛 보고, 아, 알았어, 갈게, 갈게, 응, 갈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요, 딱볼 때, 음, 이 카드는 딱볼 때, 여러분들이 1, 2, 3, 그, 3번, 2번이나 3번의 카드에 비해서는 이 카드는 조금 경쾌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믿고 뭐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어느 정도 다 지나간 것 같아 약간 그냥 뭐 호기심 반뭐그 어, 인간이 뭐 나를 갖다 생각할라나 어, 어 너는 좀뭐니 네 마음 은 어디쯤 해 그냥 궁금함 음, 그냥 궁금함 정도라고 해야 될까 음. 물론 다야 그렇겠습니까라만 많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왜라고 하라면은요. 어, 이 사람이, 이 4번 카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자기 악가림이나 이런 걸좀 못할 뿐이지, 인간으로 봤을 적에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순수한 데가 있어요. 어, 순, 왜냐면 하 이런 상상이나 공상은 순수한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순수하지 못한 사람한테선 계산이 나오거든. 얘는 그런 계산은 잘안 하지. 어, 계산할 수 있는 애는 아니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저 좋아해요. 어, 그저 좋아하고 어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딨냐라고 했을 적에 내 마음도 여기 있다라고 보는 보면 맞을 것 같아. 음, 맞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 갖다가 믿지 않으려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믿지 않는다라고 봐요. 음,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음 그래도 이 관계는,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봐요.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맞아. 어, 과거에 여러분, 그, 만약에 어떤 이성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 문제는 정리가 되고, 이, 이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 어. 회복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여기서 결과까지 보면은 여기 참을 쫙껴딜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이게 이렇게 좋아 이게 여기까지 딱 좋은데 이걸 더 뽑아달라고 더 뽑아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 <웃음> 더 뽑아주세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회복이 된다 이 사람은 여, 여러분 눈치를 되게 봐 어, 되게 보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저기 막이 사람 그냥 가만히 좀나좀 좀 냅둬라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관계가 자꾸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데 음, 여러분이 그냥 듣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하지만은 마음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까지는 아니고 음. 마음속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하고 조금씩 대화는 나누지 않을까 어, 싶어요 어느정도 대화의 일치는 보지 않을까 여기서도 그리고 투컵이 나왔잖아 계속 나오잖아 어. 내가 봤을 땐이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된다 왜 어느 정도 회복을 되냐 라고 하면 어, 어느 정도 회복이 돼도 약, 어, 마찰은 있어요 왜냐하면 은 이게 그, 썸의 단계가 아니잖아. 사겼던 사이잖아요. 사겼던 사이기 이 때문에, 이게 다시 대화가 된다 해도, 이 대화에서 그냥, 어, 그래, 자기야, 정말 잘 왔어. 나 자기 생각밖에 안 했어. 어, 우리 자기도 그랬어. 나도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네가 그랬잖아. 아 내가 그때 그런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서로 자기 그 그런 그 거지 자기 아쉬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핏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은 큰 소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소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해. 음 좋아해요.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여, 이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 맞아요. 음, 둘다 어, 둘다 서로를 좋아하지만 서로가 둘다그 저기 막 그런 거지 양보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둘다 양보를 하지 않아. 근데 둘다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이 관계는요. 앞으로 2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음더 뽑아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냐라고 하면 한번 헤어졌던 사이이기 때문에 왜 헤어졌어요? 어 저기 막 삼각관계로 삼각관계 아니면 은이 친구가 이성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헤어져, 헤어졌는데 음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해 음,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건데,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알아. 하지만 그 돌아온다고 그거 갖다가 쉽게 받아줘요. 절대 쉽게 받아주면 안 돼요. 어. 돌아왔다고 이렇게 넙죽 받아주면 재발의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그 저기 막둘중 하나예요. 재발의 위험을... 재발의 위험을 갖다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거나 아니면 진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쉽게는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쉽게는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그 여기서는 제외에 어 저기 막 저게 뭐랑 뭐랑 낭달한 거지. 앞으로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게 달렸어요. 어. 만들어 나가게 달렸고 왜냐. 왜냐면 여기서 이걸 더 뽑게 되면 진짜 30분은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 제가 이 위에, 제가 매일매일 리딩을 하니까 계속 리딩은 계속 나와요. 음. 뭐, 그때그때 그때 재미를 보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아무튼이 카드는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제외하는 커플이 많겠다, 라고 봐요. 제외의 그 흐름은 순조롭지는 않겠다. 대화로 시작해서 언성이 높이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저기 막 대부분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다야 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재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또 너무 기다리고 있을까봐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카드의 흐름상 재해를 하는 커플이 많겠거니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